계속 이상한 거 잡아서 줘가지고 내가 잡아야지. <웃음> 너가 잡아서 어떻게 할 건데? 쭈팡이한테 고양식을 해줄 알았어 내, 진짜 아니 고양식. 아니 내가 이때까지 가물치랑 뭐대신타이런거 얼마나 사람들이 보양식으로 먹는 건데. 이게. <웃음> 네가 직접 잡아가지고 쭈팡이한테 좋은 음식을 해서 네가 먹겠다는 거지. 응. 네가 만들어서 네가 먹는 거도너 먹어야 되는 거야. <웃음> <웃음> 너왜자신 없어? 뭐하지? 일단 잡고 생각해. l e 고! s go. <웃음> 자, 여러분 바로 해루질하러 나왔는데 사람도 많이 굴고 갑자기 한파가 와가지고요. 오늘 영화 5도. 야, 너 아까 자신감 있는 인트로 모습 어디하고 개쭈구리야? 그거 니가 시켰잖아. 제가 시켰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은혜가 여기서 박살 내본다고 합니다. 해산물래기들 절대 무리하지 마. 내가 힘들면 얘기해. <웃음> 힘들어. 너 들어가. 자에가 있어. 괜찮아. 구독자분들이 뭐 욕하시겠어. 설마. 그, <웃음> 안기도 걸린 거야. 야, 야, 야, 야, 그런 모습 하면은 내가 개쓰레기가 된다고. 어, 야, 왜 개가 없지? 얘네 너 추워서. 추워서 다 들어갔어? 어. 와, 근데 날씨 대박이다, 여러분. 근데 개들이 낮이어서 이렇게 안 나와있는 확률이 커요. 밤에는 또 분명히 많이 나와있을거거든요은혜 이거 저희까지 한번 가보고, 없으면, 밤에 잠깐 쓸고 가보자. 아, 어, 어제 토했잖아. 야, 야, 가자. 야, 가자 아니, 가자. 그냥 보고 가. <웃음> 안 그러면 너가 계속 뭐라고 하잖아 내가 사람 쓰레기 만드는 재능이 있어가지고 제가 만약에 개 이런 거라도 없으면 은 섬게 이런 거라도 따야 되거든요 근데 날씨가 추워지면 은 좋은 게 뭐냐면 이런 석죽으로 피문어들이 슬슬 어, 들어옵니다 어 이제 문어 잡을 때가 됐군 어 문어 잡을 때 됐어 오늘 밤에 오면 있을 수 있다니까 근데 오늘 추워졌잖아 어제 추워졌잖아 하루 만에 온다고 안와 그러니까. 아직 바다는 따뜻해 너 진짜 아는 척 하지 마라 아너 진짜 문어 고수한테 깝치지 마 <웃음> 야, 나성게 있다, 성게 여러분, 외갈고리로 할 건데, 외갈고리는 괜찮아요, 법적으로. 여기 가까이 있는 거너 한번 해볼래저 보이지? 갈고리가 그렇게 날카롭지 않거든? 그래서? 축하고. 꽂아? 어. <웃음> 어, 떡해안 돼. 어, 온다, 온다. 꽂아, 꽂아, 이제 꽂아. <웃음> 갔어? 어, 내려갔나봐. 아, 갔대. 근데 얘네가 야외성이기 때문에 밤에 또 슬슬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 돼가 돼서 오늘 밤에 다시 오도록 할게요. 그냥 가자. <웃음> <웃음> 대단한데? <웃음> 이때를 놓치지 않고 기침을 해버린다고요? 자, <웃음> 그 <웃음> 밤에 다시 올게요. <웃음> 밤에 다시 나왔습니다. 요, 레버에 발로 한번 차. 내가 던질게. 아, 무서워, 무서워. 보지 <웃음> 여러분 <웃음> <웃음> 밤에 오니까 물이 더 맑아졌어 맞지? 여러분 원래 개들이 조금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어, 오늘. 야 진짜 추웠어 다, 다 없나봐 근데 이게 웃긴 게 여러분 겨울에 원래 있거든요? 춥다고 절대 없지 않아요 왜냐면 문어들이 연안으로 나와가지고 이런 쫄창개들이 다 처먹기 때문에 와한 마리도 없다 처음이야 이런 쪽 오늘 성게 있다 성게 씨. 그렇지 보라 성게 땄습니다 오 어, 문어 어? <웃음> 아이 장난치마 여러분 오늘 닥친 대로 다 잡는 건데 문어가 슬슬 나올 시기 하니 아직 조금 시기상주에요 근데 혹시 어, 몰라요 아, 너 진짜 뒤진다, 계속 그렇게 하면. 문어가 나오면 진짜 대박인데, 아마 안 나올 거예요. 문어 네 아저씨. <웃음> 진짜 숨질래? 근데 너 없다고 확신하면서 왜 내가 그냥. 아니, 계속 문어, 문어 이렇게 하니까 뭐, 기대가. 노래하는 건데. 노래해봐. 문어 아저씨가 지나가네요. 그 뒤에 더못 지어내면 뒤질 줄 알아. 오징어 아가씨도 있어요 <웃음> 그건 기무네 기분에... 야 은혜야 너 라이트 넣고 왜 이렇게 세? 내놔 문어 아저씨 <웃음> 개빡치네 와 진짜야 진짜 거짓말 <웃음> <웃음> 와 진짜 살짝 소긋보었어 은혜한테 이런 텐션이 잘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파 <웃음> 아니 근데 은혜야 돌개도 안 보여? 어? 돌개 있었던 것 같아 뭔가 반짝이었어 <웃음> 뭐야 진짜야? 돌개의 아가씨가 <웃음> 개 패고 싶다 어 돌개 뭐지? 뭔데? 그냥 돌 쭈빠이 아가씨가 한대더쳐맞을래요 여기 빠지면 얼마 줄까 따뜻해 오히려 해볼래? 지질래? 그렇게 말할 줄 알고 <웃음> 내가 바로 장전하고 있었지 지질래 근데 여러분 날씨 추울 때 서핑하시는 분들 보고 와 미친놈들 이렇게 생각하시지 물속이 더 따뜻하다고 합니다. 아뭐 여기가 뜨뜻한 물도 아니고 뭐 춥지 뭘안 추워. 계속 지랄할래 <웃음> 와 진짜 한 마리도 안 보이네. 은야 너 고등은 필요 없어 이제. 고등? 고등 좀 딸까? 우와 엄청 많네. 뜯어봐. 뜯어봐뜨뜯어봐아 됐다. 요 정도면 육수 창에 쳐야 돼. 요 정도면. 어 어. 개개개 찼지. 어. 개, 개, 개, 어내 어, 손도 바라줘. 꽃에 너. 푸시라. 야 우리들이 평소에 하는 말을 너 영상 찍어 하지 말라 그랬지. 그 수위 조절하면서 영상 찍는 거거든요. 그냥 대왕성계너뒤졌어 아까 김은 네가놓치다기 은혜 로밤 렛기 콜라보 콜라보 그렇지 야사이즈 벌어 나 성게 근데 냄새나서 싫어 여러분 뭐, 이 성게인데 은혜가 좀더 냄새나거든요 <웃음> <웃음> 야 여기 성게 밭시네쭉빵이한테 몸에 저 운이 를 선물을 해야겠구만 자 떨어져 은혜가 노래 불러 떨어져라 떨어져라 떨어져라 떨어져, 떨어져. 아니 왜 노래가 바뀌었어 떨어져라 떨어져 <웃음> 성게 한 마리만 더아 무슨 성게로 뭐 하는 거야? 오늘 주에 성게야 은혜는 어디어디를 했을까 <웃음> 이거 <웃음> 쓱 넣어서 꺼내 그냥 나 찐리면 어떡해 너 이렇게 약하게 키울 거야 쭈빠이 그러니까 너네 가족들이 다 쫄본 거야 이런 <웃음> <웃음> <웃음> 죄송해요 장모님 죄송해요 형님 근데 사실이요 여러분 여기는 병사가 있어가지고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저 혼자 한번 쓱 보고 올게요 아 여러분 역시 없습니다 은혜야 어? 너 좋아하는 거회참 회사. 저기 보이지? 오오오. 내가 해볼게 그렇지 그렇지 와 여러분 해은 큽니다 코웃음 들어가라 오 문어 아가씨가 야야 <웃음> 야, 안성아 자 <웃음> 여러분 여기 끝까지 왔는데 별게 없어가지고요 저희가 사실 이걸로 탕거리를 하려고 했는데 탕거리를 하려면 개 같은 게 조금 잡혀야 되거든요 성게 해상얘들은 사실 탕거리가 되진 않아서 얘들을 그냥 다 놔주고 다음에 다시 와서 잡을게요 잠깐만 이왜 진짜로 개야 <웃음> 욕심 그득한 쭈빵이엄마구만 <웃음> 아니 엄마 둘라고. 성게는 안 드신다나? 다 꺼져. <웃음> <웃음> 자 여러분 그러면은 다음에 또 다른 거 잡아서 할게요. 나상 나상. 나상 나상. 여러분 며칠이 지났는데 종목을 바꿨습니다. 왜냐면 한파 때문에 쫄장게 조차도 안 나와가지고요. 강원도 속초 고성 양양 욕조 지역에서 추워지면은 들어온 녀석이 있습니다. 바로 도루묵입니다. 이 도루묵은 빈통발에 던져서 수십 마리 수백 마리를 잡는 걸로 유명한데 지금 딱 도루묵 시즌이 돌아왔어요. 자 그래가지고. 요 통발로 은혜가 도로목을 수십 마리 잡아가지고 쭈팡이한테 아주 좋은 보양식을 자기 혼자 만들어서 먹는다고 합니다. 맞아? 나는 안 줘. 엄마, 어. 저뚜빵이에요 <목소리> <저는. 목소리> 바로 요 통발 <통말를> 던지러 가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도로목 통발 포인트로 왔는데 지금 이 시즌쯤 되면은 돌에 부터있는 해초에 알을 낳으러 들어옵니다. 요 통발을 던져놓으면은 여기 해초처럼 보여가지고 여기다 알을 낳으러 암컷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발전한 수컬레키들이 암컷 한 마리가 들어가면 다 따라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빈 통발에 수십, 수백 마리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자, 여러 여기서 하나 던져보도록 할 할게요. 자, 이제 통발 열대는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를 밟고 아 하, 하, 었어아걸 이제 날려볼게요 아라이아그아 그렇지, 정확히 들어갔어. 자,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제가 내려가서 한번 들고 올게요. 은혜야, 너 위에 있어. 위험하니까. 응. 개수입. 자, 그럼 내려가서 설치할 건데, 이런 데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항상 발을 디뎌보고 가야 됩니다. 아니면은 무조건 두 분이 조셔야 돼요. 자, 여러분, 저돌 뒤로 던질게요. 풀이야 그래. 한 20분 정도 기다려보겠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왜? 주민분이 안 들어온대, 지금. 그럼 저기 아까 뭐 담고 있던 건뭐 <웃음> 저쪽에 나온대. 근데 저쪽에 가려면은 가슴장화를 입어야 돼가지고. <웃음> 가슴장화 없어? 어, 두고 왔어. 뭐다 두고 오네.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지금 대충 15분 지나거든요 한번 걷어볼게요. 근데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봤는데 안나온다고 합니다. 이거 걷어보고 없으면 차라리 아예 많이 나올 때 며칠 뒤에 다시 와서 찍어볼게요. 자 일단 걷어볼게요. 오늘 목표 몇 마리 나오면 가? 여섯 마리 진짜 소박하다. 왜냐면 우리는 둘만 먹으면 되잖아. 맞아. 나랑 쭈팡이. 왜? <웃음> <웃음> 과연? 야 저게 뭐야? 묶여있어 없다. 없지. 다 엉켰어. 저기쪽으로 한 번만 다시 던져보자. 플라이어 그래 그렇지. 어. 자 그러면 다음 거 바로 걷어볼게요. 걸렸어 아무것도 없네요 와 미친다 이거 한 마리도 없습니다 또 몰라 다시 한번 던져볼게 플라이어 그래 아, 뭐야? 내또 어차피 못 잡으러 왔는데 죄송한 소리 하죠마죽 많이 먹여야 돼 내가 없다고 하면 나오잖아 제발 더없다 그래 제발 가자고 해 나한테 자 여러분 다시 몇분지나거든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걷어보고 없으면 포인트 한 번만 딱 이동해보고 거기도 없으면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한마리더 없어요 다음 거한번 걷어보자 제발 신으시오 아휴 <웃음> 없다 자 여러분 포인트 이동해 볼게요 자 여러분 저만의 특급 포인트로 왔는데 여기는 진짜 사람들이 모릅니다 혹시 모르니까 통발 하나만 살짝 던져놔 볼게요 플라야그래와 이거 뭐야? 와 이거 안 들어올 것 같은데? 파도에 박힐 것 같은데요 통발이 자 일단 던져놓고 이거 묶어 놓을게요 자 여러분 저 기다리는 동안 은혜랑 여기 항상 오는석축해류지왔습니다 여기서 문어 한 마리 뽑으면 은혜야 사실 게임 끝이다 알지? 아나 문어 시켜 없고 그래 이씨 도로 묵은 모습 쭈빵이가 문어가 좋대? 쭈빵이가 오늘 거어 <웃음> 너가겠지 자 여러분 거의 끝까지 왔는데 문어 없습니다 얼어조물 문어는 무슨 도루묵이 최고야 아까 던진 도루묵 통발 걷으러 가볼게요 자 여러분 한번 걷어볼게요 제발 리발 제발 리발 와 이거 도루묵이 들어올 수 없는 파도 같은데 아... 없어요 자 여러분 오늘 날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도루묵 조과가좀더 좋아지면 은 그때 다시 와서 찍어볼게요 이거 손 뭐야 리발 닥주 펀치 오일 뒤에 다시 왔습니다 지금 두고 두시간 뒤에 한번 걷어볼게요 자 바로 넣으러 가볼게요 다통났다 자 그리고 이미 많은 분들이 통과를 해놓으셨는데 제 거는 줄 색깔이 확실해요 여기는 다흰 색깔 줄을 쓰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거만 확실하게 볼수 있는 포인트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 여기 좋다 자 여기 저는 던져볼게요 흘러야 그래 자, 그리고 아예 올해 2시간 딱 묵히 오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뒤에 봐요, 라탕나탕 라탕. 오늘 못 잡으면 도루묵안 해요, 리바 자, 그럼 지금 정확히 2시간 지났거든요.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어. <웃음> 근데 아무도 없어. 근데 오늘 진짜 사람이 없어가지고좀 불안합니다. 도루묵안 붙은 날, 붙은 날. 알거든요, 사람들이. 자, 일단 한번 가볼게요. 과연 잡혀있을지. 제발, 제발 들어있어. 와, 어떻게 한 마리도 없지? 어,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어요, 여러분, 있어. 와, 한 마리 있어, 한 마리. 우와. <웃음> 자, 여러분, 저는 소량이라도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원래 도루묵이 이렇게 적게 잡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시즌을 굉장히 타기 때문에 여기 한 마리 잡힌 것도 저는 솔직히 굉장히 만족하거든요. 자, 여러분, 뭐, 이렇게 포기할 순 없잖아요. 한 마리 들어갔어요, 한 마리. 잡으셨나요, 저? 여러 이제 꺼져보시게요. 네. 얼마나 두셨어요? 6 9 아닌가. 들어있나요, 사연이한 마리도 안 들어갔는데. 아, 지금 안 붙는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싸, 한 마리 잡았다. 네, 한 마리 잡았다. 기깔 나는 한 입이. 야봐 와. 그 사이즈 실에 뒤지로 가자 자, 여러분 제가 포기할 수 없어가지고 이틀 뒤 목요일에 다시 왔습니다 근데 다른 지원군을 데리고 왔습니다 자뭐 사부짝 사부짝 하고 있죠 아이고 형님 아직 짖지마 변신전이야 저훈다 통말 유튜버가 자, 자 이렇게 해가지고 통말 세 개만 딱 한번 던져볼게요 자 여러분 저 먼저 첫 번째 로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나 가래 자 그리고 다음 종건이 던지세요 미끼가 있는 거 같은데 어허 히트티비 야뭐 암컷 노루묵 있는 거 아니야? 어복 넣고 왔어 개소리 하지 말고 빨리 던지마 <웃음> <출발. 웃음> <웃음> 자 던지세요 플라 가래 정훈아 멀리 던지면 안돼 앞쪽으로 조금 땡겨 왜 멀리 던지면 안 되는 것이 벽에 붙어야 됩니다 아 벽에 네. 붙어야 됩니까? 아, 죄송합니다냥 아는 척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웃음> <웃음> 장난이요 나 진짜 형님 존경합니다 열정 전 진짜 존경 고마웠어 나 오늘 도로 못 잡아도 돼요 형님 이런 열정적인 모습 봤으면 전 됐습니다 <웃음> <웃음> 잠시만 기다리시오 뭐좀 놓고 오겠니다짠 사랑을 담았어 오늘 까만 형이랑 마지막 영상입니다 여러분 <웃음> 이 <목도> 가져와요 <웃음> 던져요 <던져서는> 님플라이아가리오자 <웃음> <웃음> 여러분께 다 던졌으면 30분 뒤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분 뒤에 봐요 라탕 라탕 도루묵 있습니다 도루묵 저런 식으로 얘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 벽 보시면 저기 도루묵 알들... 점점점 있잖아요 저런 식으로 해서 얘네가 벽에다가 알을 쌉니다 아니, 아니 알을 싸오 어쨌든 싸는 거요 <웃음> 자 그래서 저런 연안에서도 진짜 운전하면 도루묵대가 들어오면 은 그냥 통과 던지면 다 들어오는 그런 식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잡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잡으면 또 규제가 생기기 때문에 진짜 드실 만큼 한 10마리 내외로만 솔직히 잡아가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사장님몇분 두셨어요? 아 지금 개체수가 많이 없구나 제가 그래도 한 여섯 마리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저희도 한 30분 정도 두면 은딱 먹을 맛이 잡힐 것 같아요 은혜야 내가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 추방한테 꼭 맛있는 거 만들어줘 자 그럼 지금 30분 지났거든요 제가 먼저 한번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발이 걸렸어 살살 빼 살살 옳지 옳지 우와, 과연 야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웃음> <웃음> 여러분 몇 마리인지 볼게요 다섯 마리 이한 마리 진짜 큰데? 루야 예, 대물입니다 대물 다섯 마리 이상해 정놀. 저는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웃음> 여기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못잡아는지이 통발 작은 통발이잖아요 작은 네, 네. 통발 같은 경우는 아유. 구멍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위로 잘라줘야 돼요 제것 같은 경우는 잘라져 있거든요 아유. 얘 일부러 얘기 안 해줬데 아니아야 당연히 아니야. 잘랐쓸줄 알았지 통발 유튜버인데 야, 야, 너, 너, 너, 어. 자 다음 까방형님 아, 그럼 나도 꽝이네 아니아니야또 <웃음> 아니야, 몰라 <웃음>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지금 한번더 계시는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핵방디TV 핵방디입니다 자 속초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입니다 근데 핵방디TV라는 유튜버를 하고 계시고 낚시 유튜버거든요 근데 오늘 통발 같이 하러 왔는데 한번 걷어주세요 자, 당겨 주세요. 어기야기요라차. 오, 어, 어기야. 있어 보인다. 있네, 있다. 있네, 아, 있네, 있어, 있어. 우와! 몇 진짜? 마리야? 다섯 마리. 우와. 아, 아요. 열 마리! 나 은혜야 성공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저는 들고 가서 바로 한번 추배를해 볼게요. 준비됐어? 레디, 액션. <웃음> 자 <웃음> 여러분 이렇게 해서 도루묵을 잡아왔습니다. 아 역시 여러분 좋은 번는 성공합니다. 은혜가 같이 가서 못 잡은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은혜랑 같이 갔어요한 마리 잡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거기 포인트로 갔는데 원래 그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포인트인데 이번에 도루묵이 많이 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을 가봤는데요. 요만한 쟁반 하나에 작년이면 만 원이면 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2만 5천 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 생선들이 거의 다 식각이 때문에 안 잡히는 만큼 비싸게 팔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안 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먹을만 치만잡아가시게 정말 중요합니다. 잡았을 때도 소량으로 들어가서 오히려 먹을 만큼만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좋았어요 너는 모르잖아 은혜야 내가 새벽 2시에 거기 가가지고 너 자고 있을 때나앉았어 기다렸어 나 조강 지쳐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어쨌든 은혜가 요리하기 전에 제가 손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은혜가 지금 임신 중이라서 손질을기가좀 그래가지고요 자 여러분 이 도루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얘들은 정말 특이한게 뭐냐면 산란기 때만 연한눈으로 들어오고 보통은 수심 100m 밑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심해요입니다 평소에는 낚시나 이런 걸로 거의 볼수 없는 어종이고딱요때만볼수 있고 정말 맛있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얘 엄청 빵빵하잖아 여기 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는 다 암컷이고요 여기 수컷인데 수컷은 조금 다릅니다 배도 빵빵하지 않고 여기 살짝 누르잖아요 그러면 로추잉아임 베리 앵글이. 뭐야 그럴까. 은혜야, 근데 너왜 입은 웃고 있어. 자, 여러분, 얘네가 암컷이 들어가서 알을 낳으면 얘네가 막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요. 그알 위에다가 렁액을 쏩니다. 그래서 수컷을 잡고 나서 배를 누르면요, 렁액이막 나가요. 그걸 알 위에 뿌려 버려서 그 알을 보호한다고 합니다. 진짜 유식하지 않니, 은혜야? 관장들이한 번만 쳐줄래? 살살 살살 쳐. 너 맨날 세게 쳐가지고 사람들 좋아하더라. 그거 좋아하는 거에 너 그렇게 도치되면 안 돼. 르, 르마트 어, 기름. 기름이 더 중요하다고? <웃음> 자 여러분 그래서 소질 먼저 해주도록 할게요 이 녀석들은 점액질이 굉장히 많은 녀석들이야 지금 씻은 상태고 비늘을 벗겨줄 없다 이 녀석들은 비늘이 없습니다 어 개꿀이네 개꿀 싹고 꿀 이빨? 왜 관장들이 쳐때리고 텐션 올라간 건데 근데 은혜야 요새 댓글 달리더라 은혜는펀터팡님한테 제발 좀 잘해주세요 근데 그래. 그거 밑에 봤어? 더 세게 때리라고 했어 야! 운동이! 이래기들아 아니 너한테 잘하지 너도 나한테 잘해야지 <웃음> 영상 떠나서 객관적으로 네가 나한테 잘해준거것 같아 내가 너한테 더잘해준거것 같아? 내가. 내가! 너 맨날 배 치잖아 배 뚱땡이라... <웃음> 네, 여러분 아 아니요. 그 어떤 상황에서 은혜의 배를 때린 적 없고 쓰다듬은 기억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 이거... <웃음> 아 진짜 하지마. 아 진짜 위험한 바왜 받아... 블랙 코미디야? <웃음> 여러분 어제도 은혜가 블랙 코미디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코미디예요 여러분 어디 신고하시고 하면 안 돼요 허는 바 저렇게 와이프 배뜨기 차는데다 임신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일단 이 녀석의 내장들을 빼주겠습니다 우선 수컷은 대가리에 라삭 사무라이하 머리통은 저멀리 꺼지고 칼보다는 가위로 로츄 라삭 사무라 오. 내 얼굴로 마무리하면 어떻게해요은혜 현타가 오잖아 네가 카메라를 내 로츄에 대고 있기 때문에 현타가 안 오는 거야 다시 할게 도루묵 자르는 척 하는 것부터 한다 로츄 라삭 사무라이 오오오오오오오 리, 리 빨라야! 저랑 그래서 안에 있는 내장들을 깔끔하게 빼줄게요 얘 내장 진짜 깔끔하다 그럼 한번추베르페봐 이런 거 무시하는구나? <웃음> <웃음> 방송에 안 나오는 것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막 하다가 은혜가 갑자기 흐름을 끊는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제가 흐름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은혜의 말을 아예 무시하고 렌즈를 계속 쳐요. 그렇게 촬영을 하고 수다 떨러 카페 가고 있는데 은혜가 차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너왜 촬영할 때내말 씹어? 저는 은혜가 아는줄 알았어요. 흐름 을 때문에 씹는 건지. 너는 근데 뭐라고 생각했어 혹시? 못 들었나 하고 한번더 하면 50cm 거리에 지금 있는데 못 들었나가 말인데? 아, 왜냐면 너가 맨날 내말 무시하고 배도 타고 야 잠깐만. 자, 여러분 보통은 피가 고여있기 마련인데 얘네는 피도 안 고여있고 굉장히 깔끔하게 내장이 빠집니다 푸그 공정색과 피 고여있는 거 아니야? 이거는 피가 아니라 아, 막이에요 어, 피 나왔어 리발 워트야! 역시 피가 있어야 생선이죠 <웃음> 왜 그래? 속안 좋아? 일하기 싫은 거 같아 헐 이거 영상 들어가면 너 악플 달 텐데 괜찮아? 왜 너가 배 차는 건안내보네 <웃음> 자 여러분 암컷 한번 손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겨드랑이 열고 아삭삼으라 하면은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우와 요게 알인데 요 알은 약간 호불호가 있어요. 요 알은 먹었을 때 조금 진득거리고 특히 수컷들이 렁액을 싼 알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좀더 진득거리고 식감이 완전 달라진다고 합니다. 근데 얘는 제가 봤을 때는 렁액이 묻어있는 건 약간 아니고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무슨 버섯 렁액이 묻어있는 느낌은 아 <웃음> 자 그래서 은혜는 요 알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만 요 알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알만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은혜야 대박이다 안에 내장이 없어 저를 응, 왜그냥 그게 바로 임산부 닥쳐라 진짜로 은혜야 내장을 밀어내면서까지 알을 <웃음> 숨고 있는 거지 저를 보시면 은 내장이 없습니다 진짜 내장이 머리 쪽으로 다 가고 알이 밀어내는 거예요 내장을 이게 엄마의 머리입니다 미친놈이야 진짜 <웃음>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웃음> 엄마의 몸통을 씹는 <씻는> 그야 <웃음> 다 장난 거죠 너무 이입하지 마세요 여러분 식재료입니다 식재료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손질하고 알은 전부 다 여기다가 모아볼게요 라탕 나탕자 여러분 이렇게 생선 따로 알 따로 손질이 다 됐으면 오늘 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르네 씨 나와주세요 안 갈래 여러분 악플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 약간 서로 죽이기 막 이런 거야? 너가 먼저 시작했다 배를 누가 짜? 장난이지 <웃음> 박수로 맞이 하겠습니다 리이한번연출하 얼굴은 대지마 <웃음> 자 그래서 은혜씨 오늘의 요리가 뭔가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오늘은 바로, 도루부 조립 재료 이거 우선, 꺼져버려 라라뜯어봐 La, La, Tuba, Bosson, 하, your head took joy. No, g e r m 워터야 g o Richard, the g u i 아 d j a 수 a s o What the? w 자 그릇에 <웃음> 담아둘게요 예쁘게 담는다너좀 다르게 달아 그치? 곰팡이 분들도 가끔 예쁜 걸 보고 싶지 않을까? 이런 거? 예쁜? <웃음> 아. <웃음> 그 다음에 오빠 양파 꺼내올게 양파! 와! 양파를 원래 사과 같듯이 까먹는 거야 은혜야? 이렇게 하면 돼오 잘한다 은혜야 그럼 <웃음> 우터야! 영국 남자랑 옛날에 결혼하는 게 소원이었대요 그래서 우터야 이런 발음들을 좋아해 약간 그 중학교 시절에 근데 은혜야 지금 너가 이렇게 씹으려면 내 기분은 나쁘지 않겠어? 난 영국 남자가 아니잖아 그게 아니라 중학교 시절에 영화 같은 거 보면 아 너무 멋있다 이렇게 할때 있잖아 너도 원더우스 좋아하고 벤 좋아하고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꺼져 나 눈이 약해서 어 은혜야 빨리 써로 빨리 됐어 은혜야 나 양파 싫어 됐어 됐어 눈 감아 눈 감아 어어거기 빨리 빨리 눈 감아 눈 감아 거기 아니야 칼날이야 다음은 뭐죠? 람자 감자 깎는데 약간 초보 티가 좀 나네요 은혜야 감자 감자 감자, 감자. <웃음> 잘해보인다 <웃음> 아 알겠다 너 어깨 좀 내려봐 그렇지 어, 왜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하고 해 그게 아니라 임신하면 원래 숨이 차아 배를 때리질 않나 <웃음> 나는 여요 내줘 이렇게 영 해줘. 목소리가 왜 이렇게 짜증나냐? <웃음> 전 괜찮아요, 여러분. 일상이에요. 나도 일상이야, 네 얼굴 보는 거. 나도 네 얼굴 보는 거 일상이야. 너 지금 화장해서 그랬지, 너? 어? 뭐 말해봐. <웃음> 야, 여러분 죄송한데 X나 무서웠어요. 자, 반토막만 라사 사무라이 얇게 썰어 주도록 할게요. 아, 무, 무. 아, 감자 놔줄게요. <웃음> 너뭔 소리야? 감자 놓고 무, 무 하다가 아, 감자 나줄게요너 표정 뭐. 너 그렇게 가스라이팅 좀 하지 마, 진짜로. 너 가끔 왜 마무리 안 하고 넘어가, 이렇게. <웃음> 이거는 프로페셔널이고. <친구. 웃음> 근데 무 있었는데? 어, 여러분, 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감자 있으니까 감자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 조림하면 뭐예요? 루부. 두부도 저렇게 물을 빼놓고 어때요? 한번씻혀줄게요 자, 뭔데? 루부가 왔어요. <웃음> 와, 진짜 어설프게 <어설북의> 거지 같다. <웃음> 자라면 이렇게 해서 재료 준비가 다 됐거든요 자그면 그리고 양념장을 만들어 줄 건데 재료 무비 레츠고 아 재밌는 표현을 지어야지 나처럼 시작 재료 무비 레츠고 무비 레츠고 쥬어 프라이팬 <웃음> 깨. 아니죠 부어봐서 뭐라고? 츄르르르르 개빡치네 계속 만드는 거 아..뭐 아, 아, 뭐, 무슨 파이야 하지? 나인 나인 나인 나인 파이야 저는 물넣었으면 멸치 디포리팩을 넣어줄게요. 들어가라. 그래서 이걸로 육수를 먼저 내야 됩니다. 저는 물이 저기 끓여지는거 양념장을 만들어줄 겁니다. 내량 오? 롤레 <웃음> 노르. 자한 스푼 넣어버려. 린난... <웃음> 됐어 안해도 돼림랄일 7스푼 레시피 한번 보죠 아니야 나 잠깐 중요한 미팅 있어 아, 아 진짜? 배를 차는 사람들? <웃음> 자 여러분 의혜가 배차사에 가입해거든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종이로 돗담배 같은 거 만들어서 발로 뻥뻥 차고 스트레스 푸는 임산부들 모음이에요 맞지? 렐룰 어. 랄룰 아, 랄룰 맛술은 보통 살짝 들어갑니다 롤루다루? <웃음> 아니 뭐 태국 사람이야? <웃음> 요거는 사실, 필대로 그냥 딱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만해, 그만! 룰루츄, 룰루츄! <웃음> 자, 루츄도 살짝 감대로. 다시 레시피를 보자. 배를 이렇게 탔구나. <웃음> 미쳤네. 라진 마늘. 만숙갈 난리는? 라이짝. 쭈쭈쭈쭈쭈쭈쭈쭈 어어. 아 배를 한세번 <람쥬> <3번 람쥬> <3번> 찼다고? 미친. <람쥬> <람쥬> 그럴 수 있어. 나한열번 찼어. 개소리하지 마. 아니 안 뜨노. 태동 마랑가. 태동. 아, 아 태동 마랑거지 오, 야,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 오늘. 냄새가 <람쥬> 음, 미쳤어. 자, 이제 저기 에 슬슬 연기가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자, 그러면은 요 재료들 있죠. 싹다 넣어줄 겁니다. 싹다안넣을건데요 감자 넣어줄 겁니다. 감자는 익는 시간이 좀 걸. 걸리니까. 아 지루해 어. 한 5분 정도 넣어줄게요 <웃음> 다다버섯 오딱 맞네 아닌데? 뒤에 튀어나왔는데? 아 됐다 됐다 아우 씨 <웃음> 그리고 이제 뭐해? 기다려 끓고 봐요 라삭라삭 할수 있어? 하나 둘셋 조금 다따 봐요 라삭라삭 라삭. <웃음> <웃음> 여러분 은혜가 방금 배차사를 봤는데 양념장도 넣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굉장히 분주해졌어요 우선 반 넣어줄게요 먼저 반을 넣는구나 특이하다 이렇게 하고 나가리 봉쇄 버섯. 됐어요 이제? 어. 그럼 한번더 이따 봐요 라삭라삭 라삭 해줘야 돼 이따 봐요 라삭라삭 <웃음> 와 바로 배차사 보는 거 봐. 자 <웃음> 여러분 이렇게 어우야 발팔 그려줬으면고루묵을 넣어줄게요. 오너 하나 하나 넣는구나? 나였으면 그냥 퍽했는데한 마리 올리고 <웃음> 부담이 크거나오네 <큰> 은둥이들을 <웃음> 아, 실망시킬 수. 없어 <웃음> 알도 지금 넣을까? 알도 넣어. 우와. 우와. 야, 이거 너무 맛있겠는데, 언야 진짜로? 그리고 얘를 좀더 넣는 거야? 몰라, 배차사한테 물어봐, 한번. 배차사는 지금 들어왔어. 뭐래? 배를 한두번 치고. 저... <웃음> <웃음> 아 이거를 더 넣어준 거야 양념장을. 어 이렇게 켜, 아, 켜 켜이 넣어. 켜 켜이는 제가 봤을 때 배를 맞았을 때켜켜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오, 맞지 오, 맞지. 너가 역시 내가 많이 때려봐가. 자 교시나. 자 양파랑 파 잡다 넣어줄게요. 그리고 은혜는 매워지기 때문에 빨리 도망가야 돼요. <웃음> 너 오늘 너무 좋은데 헌터키 만한지가 오래돼서 도담감이 커가지고 더욱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좋은 댓글들만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로추 <웃음> 마야. 라상. 라상. 뭐해? 꼬르동. <웃음>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령랑로치도싹까해 가지고 넣어줄게요. 아우, 좋아. 음. 야! 카메라 못 따라오셨네. 아, 습득. 그래, 다시 꺼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여러분, 이렇게 끓여주면 완성! <웃음> 아니, 완성이 안 되는데. 이따 봐요, 라삭라삭 같은 거 해줘야지. 이따 봐요, 배차배차. <웃음> 여보, 여보, 두부, 두부, 두부. 아 빨리 두부도 완성된 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아, 여러분, 다 됐습니다. <웃음> 여러분. <웃음> 우와. 아니야, <그러면> 이제 비켜. 아니, <웃음> <웃음> 내가. 자, <웃음> 음식 다 하고 맨날 먹는 건니 네 먼저인데 <웃음> <웃음> 여러분 이렇게 완성됐는데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부 하나 먼저 먹어볼게요 이렇게 딱 올려가지고 여러분 이거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와 진짜 맛있어 와. 자 일단 그러면은 여러분 도루묵을 먹어봐야죠. <웃음> 위에 여러분 다 살입니다. 도루묵이 정말 좋은 게 뭐냐면요 가시가 굉장히 연하기 때문에 바싹 튀기면은 가시도 너무 담백하게 다씹혀요자 여러분 도루묵 살다 먹어볼게요. 오빠, 오빠 잠깐만 국물 콕한번 찍어. 아이씨 이게 아는 것만. 자 먹어볼게요 초베르. 왜 줬는데, 그냥? 너 언제 저거 알 쳐먹고, 감자 쳐먹고, 양파 쳐먹고, 고추 쳐먹고, 나 언제 주는데?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알 먹고, 저는 빠지겠습니다. 아, 저끼 너무 쉬워. <웃음> 자, 여러분, 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자, 짜증나. 짜증나? 네, 이거 보면. 오. 어. 츄벨. 다 짜증날걸, 지금. 다 껐어. <웃음> 선생님 소리 들려? 응. 진짜 너무 고소합니다. 진짜 맛있어요. 은혜너 먹어. 자, 네는 감자 먼저 먹는다고 합니다. 음 어, 미쳤지? 거짓말 아니라, 저희 표정 보셨죠? 진짜. 근데, 어, 두부. <웃음> 무슨 진행이 그래. 말할 시간이 없고, 빨리 먹고 싶어가지고. 아니, 근데라고 하면서, 두부를 보여주는 게 진행이라고? 두부, 두부, 두부. 짝짝짝짝짝짝꿍 도루묵도 먹어봐. 여러분, 은혜는 두부랑 생선이랑 해가지고. 감자까지야. 나겠지 <웃음> 어, 너가 먹으면 뒤져 쭈욱. <웃음> 따라서 주빵 입으로 들어가는 거야. 아우. 음. 진짜 맛있지? 여러분, 두부 도루묵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주빵의 건강을 위하여. 배차사 헐팅 배차사 3행시 한번 가자. 배. 배를 배쫙 나게 차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 차. 차두리가 차는 것처럼 개쓰게 차는. 싸이코레기들 어, 진짜 사이코 같은데. 영양근. 죽방암. 아빠 한 번도 찬적 없지. 다 장난인 거 알지. 건강하게 태어나 우리 아들. 아일 수도 있어. 로추가 잘린다고? <웃음>